자기가 발표하고 있는,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시면은 지금 나와서 뭐 홍보해 주셔도 좋고, 뭐 자기가 갖고 뭐 고민이 있는 이제 기술이 있으면은 나오셔가지고 이걸 모르겠다고 지금 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참가자분들이 이제 알려주시 분들 알려주시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지금 참가자분들 중에서 뭐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실까요? 홍보할거나 음. 이거 음. 모르겠다. 이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있으신지 바로 손드는 거는 네, 반, 바로 손드실 분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한 1분 정도 있다가 우리 그 라이팅 포크에 지원 이제 손들어서 네, 나오실 분 없으시면은 바로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하던지 근데 저녁 식사가 올라오면8시오거든요 피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피자를 드시면 되는데 8시까지는 일단은 라이징 토크로 시간을 보낼까 하고 있어요. 혹시나 뭐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해보실 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어뭐 이쁘게 봐주세요라든지 그렇게 얘기할실게 있으실까요? 재 소개를 할까요 그러면 네. 아 오고나이저 소개하는 것도 왜 괜찮을 것같네요어 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개할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모임 소개하고 라이팅 토크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식사하기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여유가 남아서 저희 먼저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래머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는 김윤이라고 하고요. 어, 여기 계신 태성님은 원래 고로디지털단지데이더 소모임을 미끄러 가시다가 이번에 프론트엔드 소모임이 생긴 날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참께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올해 이번에 AWS 히어로로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활약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앞에서 계시는 분도 저희 오원나이저이신데요 박창민님이시고요. 저분은 이제 화해 버드뷰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 세 명이 같이 콘텐츠 성공을 이제 어, 잘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태종님 뭐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준비하고 있는데 실례가 실례가 뭔가 있나요? 네 저희 단톡방에 소개하려 네. 네 이거 어네제 네, 소개를 이걸로 대체하고자 했는데 저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어 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까 소개 받았다시피 프로듀서 단지 오가나이저고 아이디어 샘이라는 회사예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금 개발한 서비스가 일단 주로 모바일 앱, 앱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7년에 입사했는데 이제 잔소리 영단어, 잔소리 일단어, 어학학습 앱을 개발하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웹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앰플리파이를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개발했던 게매치몬이라고그 주짓수 어, 대회 관리 플랫폼이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박스에 개발을 하다가 2019년 11월에 베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휴지스에가 안 열리는 바람에 접었어요. <웃음> 그렇게 돼버린좀 네, 안타까운 서비스고 이거 제가 혼자 개발했거든요. 프론트랑 서 프론트랑 제 백엔드랑 혼자 개발하면서 삽질한 거를 이제 나중에 뭐 다음 달이 됐든 언제가 든 후기를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이제 좀어 효자인 서비스가 고양이의 비밀레시피라는 게임인데 어 제가 게임 개발한 건 아니고 다른 쪽 CTO 분께서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개발한 에어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도비 에어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어도비 에어. 그죠, 그죠. 옛날 거예요. <웃음> 그래도 뭐 지금까지, 지금까지 잘 살아있어요. 지금까지도 개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그, 액션 스크립트로 하는 하이브리드 그 프레임워크에요. 리액트 네이티브처럼. 그 프로젝트 구조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근데 에어가, 공식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라서 이제 곧 탈출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 이걸로. 많이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웹개발을 안하고 지금 2년째 유니티로 게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디펜스 게임을 개발해서 미국에 출시해 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길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기까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모임을 진행할 때 항상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 프로그래머스에서 이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강의실을 빌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모임 장소를 항상 구하는데 혹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임 시작할 때 후원사를 홍보해 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채용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거나 그런 것들 있다면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모임 시작이 앞서 먼저 제가 시간을 하루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장소 관련해서 연락 주시면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프로그래머스에서 저희가 모였으니까 프로그래머스 홍보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아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개발자를 교육하고 또 여기서 코 테스트도 할수 있고 또 체험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 종합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 저희 전, 전체 직원이 다 리모트 근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건물 들어오셔서 아마 아셨겠지만 사무실이 되게 조그만죠 되게 조그만데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다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코로나가 끝나고 좀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저희 회사에서는 전사 리본트 건물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네.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리모트하시는 분도나요 네,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미국 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 그분들 입장에서 리모트가 아닌가. 아무튼 네. <웃음> 그렇지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어, 본인의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는 같이 여행을 가서 뭐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일, 일하고 낮은 일하고 저녁에 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섬민이 혹시 저녁식사아지 도착 안는가요 <웃음> 네. 따로 먹으라좀 소개. 아 네. 안녕하세요. 그저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화해에서 화해하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성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웃음> 네, 화에서콘텐츠 개발하고 있고 어, 그 지금 라이프크링 포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모두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직장 지성으로 좋은 어, 지식을 얻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 성장할 수 있은,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저도 좀 고민을 풀어볼까 해요. 어, 여기 홈페이지에 대한 고민은 아닌데 어, 그, 그 요즘 하고 있는 좀 제일 큰 고민은, 파이는 지금, 리액트랑 타이스크립트를 제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 더잘 만든다고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항상 되더라고요. 어, 컴포넌트가 그냥 단순히 UI만 나타내면 좀 심플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뭐 버튼 같은 공통 컴포넌트는 또 심플해지겠죠. 뭐 글로벌하게 쓰고 하니까 잘 페이스 정의해서 어 기본 베이스부터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좀음 서비스와 밀접해지는 규모의 컴포넌트들을 만들 때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또 너무 큰 페이지 단위는 그것도 아니고 어, 예를 들면 페이지 한 번에 눈에 볼때한 5분의 1 정도 영역이 되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이 영역이 아, 되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쓸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그 페이 어떤 페이지들의 공속적인 것 같고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 때 되게 고민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그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쓰는 데이터들이 리모트랑 연결 그릇 리모트, 그릇 데이터를 그릇 이 리모트 데이터를 땡겨야 된다. 그러면 리모트 데이터를 컴포넌트 안에서 땡겨야 아, 되나 아니면 상위에서 땡긴 다음에 힙어야 아, 되나 만들어서 이런 고민들이 좀 들고 있어요. 아, 이제 뭐제 실력이 뭐, 화의 실력은 아니긴 한데. 네. 어, 좀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신 분들 네. 계실까요?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 찬미님 아, 아, 네. 말씀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도 아, 네. 네,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제가 뭐저 어떻게 메모, 메모 앱으로 뭐 그려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첫으로 화해에서, 화해에서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드는 제품에서는 리모트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툴을 쓸수 네, 리액트 커리를 쓰고 있어요 쓸수 있냐고요? 다 어, 아, 있어요? 네. 네, 리액트 커리를 쓰고 있고, 그용하면 별거 후키니까 을 일단 내부에서도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페이지 레벨에서 데이터를 다 땡겨보고 그거를 코스로 줄줄줄 내렸습니다라는 말도 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컴포넌트에 아. 가까이 아. 필요한 곳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땡긴다라는 아. 생각으로 짜고 있어요 어, 사실 그게 저는 후기 나와서 취약시는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후기 또 이제 리, 리액트 쿼리 같은 경우가 우리 예전에 네, 리덕스 네. 같은 걸로 API 채팅하는 것들을 다 만들었던 것들을 안 하고 쉽게 리모트레이어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다운 아이브러리라고 생각하셨는데 바뀌네어 그래서 좀 예전부터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네. 페이지에서 데이터 끌러다가 데이, 프로스델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리액트 커리가 어, 어떻게 보면 전역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찌 특정한 컴포넌트에 정속되지 않으니까 전역이라고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역 상태에 담겨 있는 리모트 데이터를 언제 어느 컴포넌트에서든 쉽게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훅이라서 훅으로 터 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아무데서나 접근하라고 훅을 만들어 줬는데 페이지 메뉴에서 땡겨다 쓰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컴포넌트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훅을 써서 땡겨오면 그 컴포넌트는 그 데이터에 너무 의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컴포넌트가 좀 범용적으로 쓸수 있을까? 반복적으로 쓸수 있을까? 싶은 틀이 있는데, UI적으로 이제 그런 틀이 갖춰질 것 같은데, 이 훅을 그 컴포넌트 안에서 써버리면, 이제, 특정 데이터에 너무 의존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리고 이런 컴포넌트들을 또폴더 폴더링 할때이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됩니다. 여전히 고민이 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좀 분분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못 내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셨거나 뭐 완전 똑같은 고민이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네, 네. 하신 분이 계시면 이게 뭐 솔루션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네. 한번 네. 공유해 주실 분 계시면 시원하게 손한 건들어주세요. <웃음> 시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소극적으로 어주셔도 돼요. <웃음> 네. 아직은, <웃음> 아직은... 손안 들면 강제로 시킨다 하고 왔어요 <웃음> 아, 강제, 강제로 시킨지 키여러분이 어떤 그 하고 계신 일들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하실 때 보면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 그래서 더, 좀, 좀더 전문적으로 프론트엔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거고요 네. 아니면, 어, 네, 네, 오, 손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올 필요가 없요 아, 네, 나올 필요가 없 아, 네. 그.. 저는 1년 차, 1년이 아직 안돼프론트인드 개발자. 라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마 대부분 틀린 것들일 텐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귀족 프론트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요. <웃음> 어려운 제이쿼리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이쿼리 써본 적이 없고 처음에 뷰로시 로 뷰로 입사를 하고 리액트를 배워가지고 또 시니어가 만든 코드 프레임 안에서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액트 코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 프롭스라는 개념 그러니까 상위 컴포넌트에 서 하위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개념을 아예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전역으로 관리하고 혹은 그 데이터의 비즈니스 로직을 짜는 부분을 남겨두고 페이지는 또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구조를 짜니까 그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라얘기하는 아예 사라졌 방식으로 코드를 짜고 있고 이게 요즘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mvi 패턴과 유사하다고 저희 시니어분께서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은좀 5.5.4 시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 걸까 그런 고민요 그러면 은 아까 차민님이 얘기하신 리액트 코리를 쓰시면서 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리액트 선크를사용합크없혹 리덕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건가요? 리덕스에서 전부 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가 로직으로 움직이는 데이터 가 전종을 눌렀을 때 리덕스로 가서 리덕스에서 a p i 를 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커피 쿠폰을 괜찮아요. 괜찮아이 괜찮아요. 괜찮 제가 프론트를 안 한지는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리더스나 뭐 OBS나 그냥 컨텍스트 API 그런 걸다 경험을 해 해봤는데 진짜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제대로 정형화된 패턴인지 모르겠고 어떤 뭐 미디움 글을 외국인 개발자도 얘기하기로는 어떤 사람은 OBS만을 이용해서 다 개발한다고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좀 복잡하게 개발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레스티비가 되다 보니까 무한 루프에 걸려 가지고 앱이 꺼지는 것도 제가 경험을 해 봤거든요. 처음에 아키텍트 짜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리더스나뭐 o 스 컨텍스트 API, 리액트 쿼리 그거 말고 쓰시는 라이브러리 있으신 분 계시면 어, 어떤 거? 아, 저희는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라프텔이라는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양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저희는 좀 다양하게 써보겠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요. 되게 힙한 느낌이긴 한데 처음엔 저희는 이제 원래 레프 커리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 아폴로를 썼거든요. 레프트에다 레프, 레프트를 그래프 켤로 파싱해서 아폴로를 썼는데 저는 그때가 좀 제일 좋았긴 했는데 아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으로 저는 그래프 캐일프레드먼트를 쓰는 게 제일 예뻤던 것같긴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크롭스 드릴링인데 각각이 필요한 데이터는 그 하위 컴포넌트에서 같은 로케이션에 적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버 쪽에서 그래프 케일로 주거나 아니면 클라이가좀 무겁게 파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그래 리액트 쿼리를 쓰면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그냥 쓰고 있거든요. 따로 뭔가 상태를 안 잡고 최근에 이제 요즘 싱크 익스포널 스토어 같은 것도 엮을 수 있잖아요. 완전 밀탐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쪽을 계속 구독하는 식으로 해서 엮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같은 걸 이제 되게 서버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모듈러가 그쪽에 Rx 같은 걸 달아서 이벤트를 관리하고 그리고 상태랑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 로직까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어, 지금 제가 장표 앞에 QR코드를 넣어놨는데요.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어, 자료 링크로 이제 이동하니까 다른 분들 링크북 자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를 앉으신 거 같아서 이제 발표 시간으로 할게요. 어, 오늘 이제 저희 소모임에서 프론, 프로그래머스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변천사 좋은 개발 경험을 찾아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어 전에는 화다는 서비스를 만는 회사에 있다가 이제 한 1년 전에 프로그랜스 회사로 지금 와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저희 소개 회사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개발자의 성장 주기에 맞는 교육, 평가,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화면들이 지금 각각 보이는데, 이런 화면들을 저희는 이제 루비언 레일즈와 뷰를 활용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이제 프로트엔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은 어 레일즈 컨트롤러가 해당 요청을 받아서 이제 미리 버들링돼 있던 뷰 애플리케이션을 스크립트 태그에 스크립트 태그를 인덱스.html 넣어가지고 그걸 반환해주고요. HTML이 사용자 브라우저로 따라 확인 됐을 때 어, 필요한 번들을 불러 사용하게 된 이런 구조입니다. 어, 올해 초, 올해 초까지 이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저희들이 좀 불편한 고충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어, 뷰 코드를 수정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덕션에 나가려고 하니까 어, 레일즈를 전체를 빌드하고 그거를 이 시트를 배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레일즈에서 이제 뷰를 쓰는데 그 뷰가 하나의 패키지점 제이슨을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명세가 돼 있어요. 근데 팀은 약간 수십팀이 있는데 하나의 패키지점 제이슨을 공유하니까 내가 이 패키지 못되게 시키고 싶은데 다른 팀에서 이 버전을 쓰고 있어서 저팀 코드도 수정을 해야 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일즈에서는 뷰나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번들링을 할때 내부적으로 웹팩을 쓰는데요. 그 웹팩 구현체가 웹팩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쓰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의존성을 챙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빌드 도구나 이런 걸사용할수없고또 웹팩 버전도 맞아요. 4 버전을 마지막으로 웹팩커가 디플리케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능도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그동안 프로트엔트 개발자들이 뭔가 개발할때 경험이 매우 안 좋았어요. 저희는 빠르게 뭔가 만들어서 이것을 내보내고 싶고 사용자 반응을 보고 다음 이터레이션을 하고 이런 걸 원하고,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의존성도 그런 팀에서 알아서 필요한 의존성 각자 도입해서 쓰고 다른 팀에 영향을 안 주고 이런 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지금 뷰를 쓰고 있다 잖아요 저는 이전 회사자 리액트를 계속 써왔었거든요. 뷰만하고 뭐 필요하다면 더 적, 적합한 상황이라면 리액트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싶다. 이런 의견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올해 들어서 저희게프롬트엔드 앞에 땡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개선하기로 하려 했냐면요. 일단은 어 먼저 요구사항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레일즈랑 좀 독립적인 코드베이스를 가져와서 독립적으로 편드 앱플리테이션을 개발하고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코드베이스를 모노배포로 관리해서 필요한 패키지만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는 각자 팀에서 만든 각자 패키지가 알아서 의존성을 관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키텍처와 기존 아키텍처와 공존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마이그네,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봤었어요. 그때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하이퍼노바라는 라이브러리와 오늘의 집에서 이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블로그를 잘 정리한 두 가지 소스가 있더라고요. 두, 두 사례를 많이, 제일 많이 참고를 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이퍼노바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어, 를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어, 이 라이브러리는 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히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그냥 서버 사이드 렌더링 시켜주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어, 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코드로 설명드릴게요. 해 서버 쪽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이런식으로 컴포넌트 그서 파라미터로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의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이제 모듈을 불러와 리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컴포넌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어, 그냥 단순한 컴포넌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코드가 이제 서버로부터 분리돼서 다른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했을때 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만 선택적으로 렌더링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서 어, 설계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어, 다음과 같은 이 다음과 같 핵심 가치를 두고 콘텐츠 압력자를 새롭게 개선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코드 베이스를 기존의 것과 분리하고 근데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의 매니페스트를 레이즈 템플릿에 인베이닝을 해서 선택적으로 프론트 애플리케이션을 어, 그치고 다른 코드베이스로 끄집어낼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 manifest라는 거는 웹팩 manifest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그냥 설명 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가, 즉본적으로 레일즈 안에서 뷰들, 리액트들, 무슨 어떤 프레임워크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 웹팩 manifest는 뭐냐면요. 일단은 먼저 그거 전에 웹팩으로 우리가 앱을 베이지를 하면 은 거기에서 나온 코드에는 총세가지 코드가 포함이 되는요 일단은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 그리고 그 코드가 의존하는 라이브러리 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팩 런타임과 매니페스트가 포함이 돼요이 매니페스트는 어, 공식 문서의 설명을 제가 가져왔는데 간단히 말하면 웹팩 런타임이 이제 어, 어떤 모드를 불러올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불러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재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컴포넌트를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그 컴포넌트를 그냥 어, 레이지로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명세가 다 매니페스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맵의 런타임이 브라우저를 더 실행될 이때 적절한 게 모듈을 인테리그레이션 해주는 거니다 어, 이러한 매니페스트는 사실 어, 직접 다룰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 뭐, 뭐 다른 html 템플릿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매니페스트를 알아서 인덱스.html 인베딩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볼 일이 많이 없는데 어, 매니페스트를 필요하다면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도구가 웰팩 매니페스트 플러그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웰팩 설정에 플러그인을 집어넣게 되면 은 얘를 가지고 빌드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어, 타겟 폴더에 manifest.json 파일이 생성되요. 이 파일을 보시는 것처럼, 어, 파일 이름과, 어, 키밸류를, 키밸류 데이터, 키밸류 파일인데, 밸류, 밸류가 이제 실제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웹팩이 m a i n j s 를 불러와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기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기존에 아까 설명드렸던 아기 택고 여기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코드베이스에서 개발을 해두고 그거를 배포하고 호스팅을 할 건데요. 별도로 거기서 매니페스트를 뽑아냅니다. 매니페스트를 따로 호스팅할 때 같이 납두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가 프로그래머스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머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템플릿을 그려줄 건데 그때 어 새롭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임베딩을 하나 치면은 그 새롭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포스팅된 곳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그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어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매니페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로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서 html 태블릿에 넣고 css 같은 것들을 이제 링크 탭으로 만들어서 html에 넣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반환 해주게 되는거죠요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 html 받았을 때 어, 기존의 레일즈가 그려준 어, 뷰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나아가서 새롭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뷰도 포함이 되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해서 레일즈 뭔가 빌드 프로세스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어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바꾸니까 좋았던 점은요, 일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별도로 개발하고 이걸 배포하고 그거를 그냥 호스팅 해가지고 어 필요한 곳에만 그냥 메인패스 파일을 제공하기만 하는 제공하기만 하고 그거를 레이즈 갖다가 써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태그를 넣어주는 이런 구조가 어, 앱을 측정적으로 확장하기가 매우 유용했어요. 그래서 앱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이제 각각의 앱들이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안 주게 되니까 패키지나 뭐 라이브러리, 음론성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뷰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리액트나 스트레이스들을 많이 도입하기 시작했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새로운 앱들 개발하기가 매우 소홀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다의 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앱들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공통 코드 이런 것들을 어, 각각이 따로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패키지 또 만들어서 그 가져다 쓰자. 어 그래 좋아. 해가지고 이런 커먼 모듈 이런 것들이 각 팀마다 만들,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커먼 모듈에서 뭔가 새롭게 릴리즈가 될때 그런 거를 가져 쓰는 앱들을 결국 다시 배포해야 사용자들한테 그 코드가 전달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 앱을 다시 배포하지 않고도 그 앱이 배포한, 의존하는 코드를 변경사항을 바로 런타임에 적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었없요 그때 이제 저희가 발견했던 것이 웹팩 파의 모듈 페더레이션이라고오셨어요 웹팩 파이브 모듈 페더레이션은 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웹팩으로 길드된 모든 것을 컨테이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는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 이런 거 조금 다르고요. 어, 어떤 개념이냐면 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호스트 컨테이너와 리모트 컨테이너로 구분되는데, 호스트 컨테이너는 외부에 노출된 모듈을 불러 사용하는 컨테이너고요. 리모트 컨테이너는 모듈을 외부로 노출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이제 앱과 헤더라는 두 컨테이너가 있고, 헤더라는 컨테이너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헤더 컴포넌트를 외부로 노출,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앱이 그컨포로들을 갖다 쓴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앱은 호스트 컨테이너 되는 거고 헤더가 리모트 컨테이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는 어 바이 디렉션을 해서 앱도 모듈을 노출하면 얘는 호스트이자 리모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한다 했을 때어웹 5에는 이제 컨테이너 플러그인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 가지고 사용하면은 모듈 페더레이션을구현할수 있고 있플러플인을한을한 그 단계 of 하게 모듈 패더레이션 플러그인인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더 쉽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듈 패더레이션 플러그인을 적용했고요. 어, 간단하게 h e f e 게 e r a t i o n of the f e d e r a t i 이 n of the Federation of the f 러서 리모트 주소를 이제 기술을 해줍니다. e d e r a 이런 리모트에서 이제 나중에 번들를 불러올거야 라고 명시를 해주는거죠. 그리고 리모트 컨테이너의 웹팩 설정을 보면은 이제 이 친구도 같은 모듈 패드이 플러그 있어요. 근데 안에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얘는 어 내가 어떤, 어떤 컨테이너인데 나는 이런, 이런 모듈을 외부로 노출 할거야 라는 것을 익스포즈스 피어드 밑에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거를 실제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어떻게 작성을 하냐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리모트 컨테이너 이름그 컨테이너 에서 노출하고 있는 모듈을 그냥 리포트하게만됩니다 그러면 은 그냥 리모트 모듈을 갖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 장점이 뭐냐 했을 때 어, 리모트 앱의 헤더가 어, 버전이 올라갔다 생각해볼게요. 버전이 2가 됐는데 앱에서는 그 버전, 새로운 버전을 적용하기 위해서 앱을 다시 배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런타임에서 바로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방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져고 사용했고요. 그래서 현재 아키텍스는 이렇습니다. 메디페스트를 어, 이제 어 프로그램에서 서버가 사용할 수 있게 각각 앱들 노출을 하는데요. 이 앱들은 또 공통적으로 커먼 모드를 가져다 쓰고 있죠. 근데 이, 이, 이 패키지들은 자부다 모듈 패더레이션을 통해서 어 커버 모듈이 이제 변경이 생겼을 때 그것을 런타임에서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저희가 가져가게 됐고요. 어, 오늘 날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러면 어, 바꾼 건 알겠어. 근데 얼마나 좋아진 거지?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이렇게 아키텍처를 받고 받고 나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있었는지 봤는데 일단 기존에 프로덕션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냥 레일즈를 이제 빌드하고 배포할 시간이 이제 필요 없고 웹팩 빌드된 거를 호스팅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프로덕션 리빌실 수도 엄청 늘었어요. 올해 4월 기준에는 한 달에 46번 프로덕션 리빌드를 했는데 저번 달에는 총 173번 프로젝트를 밀기를 했더라고요. 어, 물론 이 기간에 저희가 사람이 늘어나서 팀이 늘어나기도 했고 뭐 그런 요인이 강력적으로 작용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질적으로 어, 매우 큰 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머지된 PR 개수도 또 살펴봤는데요. 기존의 레이즈 코드에서는 6년 4개월 동안 5,506개의 PR이 이제 모자 됐었어요. 이거는 월별로 환산하면 한, 어한 달에 70개의 PR이 이제 모자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든 프론트엔드 코드베이스에서는 8개월간 1,400여 개의 PR이 제 모자 됐습니다. 월별로 환산해서 70여 개의 PR이 모자 되는 거죠. 기간은 기존 레포가 8배가 더 길지, 8배나 더 크지만. 피한 기수는 그런 것과 상의가 나지 않죠. 그만큼 신규 리포리터에서 빨리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할게 여기서 더나아가게더 많아요. 아직. 뭐 일단은 레일즈의 번들러를 바이그레이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레일즈에서 번들러 우존성을 제거하는 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남과제고요. 버들러 마이그레이션은 무슨 말냐면 레일즈가 아까 웹팩커라는 걸 쓰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웹팩커가 이제 웹팩 4버전을 마지막으로 디플리케이티가 되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탄생한 레일즈 웹팩 버들러가샤커팩커라는게 있어요. 샤커팩커는 웹팩 5버전을 지원을 하고 또 기존의 웹팩이 자바스크립트 버들을 로드할 때 사용하는 바벨뿐만 아니라 뭐 SWC나 이제 ES 빌드 같은 로더들도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번들링 어, 성능을 크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은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얘네들이 다 모듈 페더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페스트를 더 이상 이벤페닝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각자, 각자 알아서 개발되고 배포되고 필요하다면 은리모트 모듈을 분류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레이즈에서 번들로 효율성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레이즈 애플리케이션이 웹패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도 요청을 어웹 리퀘스트로 보낼 때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팅된 곳으로 바로 직접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 필요하다면 API 호출해서레이즈와 통신을 하는 거죠. 레이즈는 최종적으로 API 서버처럼 동작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종 그림이고요. 사실 새롭게 아예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가지 남은 개발 경험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어, 리모트 모듈을 가져다 쓸때이 모듈의 뭐, 컴포넌트라 치면 프로세스는 뭐고 함수라 치면 은 함수가 뭐 인터페이스는 뭐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도록 타입체킹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앱들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뭐 레일즈에서 어저 템플릿을 그리고 그 안에 뭐 애플리케이션임 인베딩한다 했을 때 레일즈 뷰와 인베딩된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을 해야 돼. 요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통신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현재 고민이고 저희는 지금 커스텀 이벤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커스텀 이벤트도 어, 타입이나 디테일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격려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가면서 저희만의 이런 지식과 노하우를 쌓고 그것을 베스트 팩티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스의 프론트엔드개발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모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어, 이 모험에 등참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웃음> 네, 갑자기 회사하고 나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얘기, 얘기 드렸던 내용을 정리하고 발은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네일즈와 뷰가 함께 있는 네포스토리에서 개발을 하면서 개발 경험을 매우 안 좋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때 에어비앤비의 하이퍼노바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선된 아키텍처는 웹팩 매니페스트한물을 사용해서 기존의 레이즈가 그저 태블릿에 이베이닝함으로써 프론텐들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모듈 패드러레이션을 통해서 런타임의 인티그레이션이 될수 있게 또 구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개선해나가야 될점이 먼저 레일즈에서 번들러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일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레일즈는 api 서버처럼 감을하고 번들러에 대한 외존성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해서 저희 프로그로스의 새로운 프로트엔드 코드베이스의 개발 경험을 개선해 나가는 것인 저의 다음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끝이네요. 그래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I 이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제 w I d o n 니 know. I 그 o n t 스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니 아니면 저 개발 저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아 네. PR 숫자로 칩되네 네. 네, 프로젝트 토탈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한, 네. 개의 프로젝트, 네. 개의 한 개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 아 정확히 말하면 레포지토리의 p r 을 말하는 건데요. 네 레포지토리의 PR. 네 기존의 레일즈런프랑 같이 있던 코드베이스 레포지토리의 PR 개수가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 숫자도 돌아오시고 뭐 그런 시스템 그러면 네. 개발자 한 명당 아, 네. 한 달에 몇개 프로스포인트였어요.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네, <웃음>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네. 대충 뭐 5년 전에 우리 남장 있었고 아, 네. 현재 몇 명이고.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의 레포지토리에서는 모든 개발자가 대거 참여를 했던 레포지토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자가 제가 이거 한 4, 50분 계시거든요. 그분들다 기여를 하는 레포지토리라고 아,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런... 신규 레포지토리는 프로텐드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한 20분 정도 프로텐드 개발하신 아, 분이 계세요? 아, 네. 근데 아마 처음부터 4, 50명이 지나았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이제 개발자 분들은 뭐 업무가 굉장히 좀 빨리 단축 단축이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네, 그렇죠. 빨리 저희가, 진행이 된다. 네, 그럼 배포하고 빨리 나가고, 그럼 프로덕션에서 QA 하고, 음 좋아 나가자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한달할거 일주일만에 하게 되는 개발자들이 더 행복해 대피하는 니습 기간이 줄어서 행복하냐 음. 개발자가. 아... 근데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뭐 행복하다기보다는 답답하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빌드 되니까 세워라, 내월라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 제가 자기 아이들 사는 것도 네. 맞습니다. 뭐 그때를 더잘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불행해졌다고도 볼수 있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오케이. 어.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질문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로 웹팩을 어쨌든 써야 하니까 웹팩의 형성이 너무 커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넷플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혼합해서 쓰신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리고 런타임에 가져온다 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런타임이든 상관없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는 그냥 모듈 패더레이션을 쓰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약간 매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런타임이 우리가 쓸수 있는 게뭐 SSR 환경도 있을 수 있고 CSR 환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다른 런타임이니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가 조금 더궁금해졌었어요그 부분이 궁금했고 그리고 어쨌든 런타임에 가져오게 되면 그 브레이킹 체인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API처럼 그 버전링을 따로 할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정도가 궁금해요 네. 네. 어,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잘못 잘 들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막 네. 웹팩이 네. 네. 아까 웹팩을 네. 어쨌든 다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듀를 쓰다가 이제 런블링 하는 거랑 웹팩을 어떤 식으로 엮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어... 넥트를 쓸때 웹팬이 어떻게 엮는지... 네, 아까 웹팩을 써서 뭐 모듈 패더레이션도 하고 이런 아, 거 말씀해주세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어... 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웹팩이랑 넥트를 쓸때 모듈 패더레이션을 어떻게 동작하느냐. 네, 두 개를 짰는 게 아, 네, 어, 일단은 저희가 어, 넥스트 GS 앱들 중에서 모듈 패드를 쓰는 게 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웹팩 맵패, 웹팩을 쓰는 것들 중에는 뭐, 모듈 패드를 쓰는 경우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전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헤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헤더부터 이런 컴포넌트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각 팀에서 만들고 있는 페이지에 넣고 있고요. 어, 혹시 이게 답변되셨을까요? 네,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이 뭐일까요? 아, 두 번째 질문은, 네. 두 번째 질문은 어, 런타임 환경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돌아가는 런타임에서 가져와서 쓴다라고 하셨는데 네. 돌아가는 런타임이 서버가 있을 수 있고 웹도 음. 있을 수 있고 뭐 네, 그렇죠. 더 나가서 뭐 아링 같은 환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모든 런타임에 다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아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런타임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을 말씀드릴 거였고 그래서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될때 아까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에서 이 호스트 설정 같은 설정을 보시면은 이제 리모트 앱에 어떤 주소를 이렇게 기재를 하거든요 url과 뒤에 이제 리모트 엔트리 이런 파일을 통조를 하게 되는데 파일이 한역할을 뭐냐면 모듈 맵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니페스트랑 유사한데 어, 어, 리모트 모듈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술되자바 a v a s 파일이고 그걸 어떻게 로드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코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웹힙 론탐과 매니페스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이 리모트 엔트리를 찌르거든요. 이 파일을 이제 Ajax를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코드 스크트를 받아서 그걸 다시 실행을 하고 그때 필요한 모듈을 가져오게 돼서 네. 최종적으로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런타임은 사용자 브라우저를 말할 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세 번째 질문은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런타임을 가져오게 되고 따로 앱들을 배포하지 않는 전체적으로 앱을 한 번에 다 배포하지 않는 상황에 런타임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버전링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커먼 같은 게브레이킹 체인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어떤 앱에서는 가능한데 어떤 앱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남 과제인데요. 저희가 매니페스트를 인베딩할 때는 그런 버전링에 대해서 잘 대,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매니페스트 파일에 버전을 붙여서. 참조하는 쪽에서 버전을 달고 참조를 하면 은 다른 쪽에서 메인펜트를 업데이트 하더라도 여전히 이 앱에서는 기존의 메인펜트를 참조하게 되고 약간 이런 구조였는데 저희가 모듈 패더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버전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버전 관리를 하지 않는데 근데 어 고민은 그거예요. 사실 리모트 애트리가 버전잉을 하게 되면 은 결국 이 친구도 다시 배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듈 페더레이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하는 것이 저는 모듈 페더레이션을 생각하고 네, 더이점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을 저희가 초반에 잘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지금 제 이해를 하기로는 음. 어, 아까 들으셨던 뭐, 뷰브리액트 또는 스트레이스를 개발자들이 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쓴다라고 음. 이해를 했는데 네. 그게 그러면 뭐, 어떤 기준으로 태그인 입장에서는 음. 어떤 앱을 내려줘야 될지를 판단하는 뭐, 엔드포인트가 나눠져 있는 것인지 음. 어. 아. 아, 레이온즈 입장에서 음. 어떤 앱을 내려줘야 음. 될지 네. 이런거요. 아, 그것에 대한 답변은 간단해요. 어, LG가 그려야 되는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페이지 안에 들어가야 될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은그 페이지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매니페스트를 가둘 것인지를 기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SPA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뭐, 특정한 페이지 기준으로 여러 개의 앱들을 내려주는 형태라고 네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 그그 그 약간 넥스트 스텝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그 넥스트 스텝 쪽에서 어떤? 그 리모트 모듈에 대한 타입 체킹도 넥스트 스텝에 있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리모트 모듈에 대한 타입 체킹이 되지 않는 것즉 그 타입 클레어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건지, 그리고 그게 뭔가 복잡하거나 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지원되지 않는 것인지 제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이게 뭔가 왜 넥스트 스테이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사실 지금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모트 모드를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쓰잖아요. 일단 헤더 컴포먼트 타이핑킹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간단해요. ESLint랑 TSConfig을 쭉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ESLint에서 제가 이제 뭐 모듈 못 찾겠다, 징징대는거 그냥 리졸브 해주면 되고요. TSConfig에서도 패스 저희가 l d n g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헤더 컴포넌트가 위치하고 있는 패스를, 경로를 기술 해주면 해결이 돼요. 그렇게 타입 체킹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귀찮잖아요. 귀찮고 뭔가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시간은 지금? 네, 그 앱간에서 서로 공유되는 상태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앱 원에서 그 요청을 보내서 그기에 있는 데이터가 갱신이 됐을 때. 매트에서는 이 변경을 어떻게 감지할수 있는지 혹은 뭔가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가습니다 어,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현재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 커스텀 이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 윈도우에서 디스패치 할수 있고 그러니까 도큐먼트나 엘레먼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들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데 그렇게 커서 이벤트를 디스패치하면은 뭐, 결국 페이지에 앱이 여러 개가 있어도 하나의 도큐먼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앱에서 뭔가 뭐, 뭔가 수정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다른 앱과 u l 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도큐먼트에 이벤트 디스패치를 하는 거고요. 그럼 다른 앱들은 도큐먼트에서 해당 이벤트를 있으면 하고 있을 거고 그 이벤트가 딱 들어왔을 때 필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구현을 하고 있긴 한데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긴 해요. 뭐 브로드캐스트 채널 API나 이런 걸 활용하면은 뭐 그냥 한 도쿄 멘탈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탭이나뭐 여러 탭간에도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을 해주고 그런 가능하거든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어, 구현을 하려면 할수 있는데 이게 뭐 커텀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단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얘가 커스텀 이벤트가 늘어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뭐 간선이 생계 MM 제국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 중이긴 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커스텀 이벤트를 주로 활용해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그 그러니까 커스텀 이벤트를 따르내면서 어, 일종의 구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그 구조가 제가 이야기맞다는 커버는 1, 2, 3 페이지가 다 바라보고 있는 구조인데 혹시 따로 테스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프로그래머스는 어떤 테스팅을 사용하는지 여쭤을 음. 오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로고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 사실 이런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설계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지금 하얀 버전 쓰고 계신 분이신데 왠지 어, 저분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아,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릴 건데 네, 나중에 마이크 하나만 저분 네들가지고 네, 추가 답변 드리것 네, 것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는요 Node.js 어, 환경과 브라우저 환경 두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대부분의 테스트는 Node.js 환경에서 뭐 컴포넌트 테스트와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토이 e -E 테스트는 그러니까 브라우저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도 도입한 지 얼마 되진 않긴 했어요. 그런데 뭐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시험 도 저희 서비스를 치고 이런 거 코인 테스트 다 이렇게 치,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브라우저 API를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토이 e -E 테스트를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도입한 단계이고요. 답변 되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실 건가 한 말씀 네.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은수님이 네. 발표한다고 해서 약간 놀러왔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들르신것 같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질문 뭐. 답변했을 때좀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아, 소니가 또 아.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네, 저는 박성찬이라고 하고요. 소니는 회사에서 일하고요 아, 네. 말씀하시, 어, 마지막 질문은 그냥 제스트랑 어, 지금 플레이라이트는 사실 어, 어떻게 적용을 할지, 어느 시점에 실행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중이에요. 어, 이 트윗 테스트라는게 알파서버에 혹은 스테이징 서버에 배포가 된 다음에 실행을 해야지만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PR에 대한 머지가된 순간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PR이 올라갔을 때 알파서버 배포하는 거랑 그거는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배포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돌려야 하는데 그럼 언제 누가 돌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행 시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플레이라이트, 갈트,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해서 이슈 테스트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단위 테스트 수준에서 요, 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사실 단위 테스트 수준에서 좀틀린게 없도록 커버리지 높이는 게 저희 제일 높은 목표인데 이렇게 아키텍처 변경하고 나서 도 커버리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팀만 빼고요. <웃음>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컴포넌트 컴포넌트 테스팅 한다고 하셨는데 네. 컴포넌트 테스팅에 어떤 부분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시를 들어서 네. 네. 어, 다른 팀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팀 같은 음. 경우는 뭐, 뭐 프로그래머스에서도 강의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그런 팜 같은 게 있어요. 그 팜을 뭔가 제, 작성을 할때 리콰이어드된 필드들이 입력이 안되데 뭐 버튼을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다 노드지 환경에서 제스트 환경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유저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은뭐 모달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달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어, 네 저희가 또 이제 LMS 사용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프로그램 아. 스의 LMS? 네, 아무 계시고요. 네. <웃음> LMS에서 라이브 클래스룸이라고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 뭔가 비디오가 제대로 켜지고 마이크가 켜지고 또 말을 하면 은 인티 케이터가 반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브라우저 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플레이라인 프로그런 것들 테스트하고 있고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이밍트 얘기가 나왔었 혹시 리스플라이트를 네. 모트에 시는거아니 모트 안의 파트아플레이밍트를 돌릴 때요? 네.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돌릴 수 있는 환경이 격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마존 어, 리눅스를 쓰는데, 5분으를바꿔야되리고 있어요. 5분, 요 저희 화요일이 0분 나왔던 얘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어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맞0분맞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이0분 10분, 1이분 10분, 10분, 10분, 10분, 조금 라이브로만 해달라고 라이브로만 해달라고? 프라이라이트를 라이브로 항상 할수 있도록 스텝하시게 해달라고 아, 머신에다 그걸 깔고, 깔고 싶다는 거죠? 따로 띄우셔야겠는데요? <웃음>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아마 손들어 주시면 라이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없으신가요? 아. 회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어 유저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하는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유저 데이터요. 네. 이 앱에 보관을 하는 상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 아예 별도로 관리를 하는지 여기 좀 궁금했어요. 음, 유저데이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데이터일까요? 닉네임이나뭐 어, 이메일 같은 닉네임 이메일 이런 것들 어, 어, 그런 것들을 아마 API 서버 통신에서 데이터 불러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API 서버를 가져온 것은 어, 다 그냥 API 캐시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맨처음 얘기 나왔던 리액트 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캐시에서 데이터를 조정하고 있고요 음. 네, 그 모듈 패더라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퍼포먼트를 이제 리모트로 해서 땡겨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더패칭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성능적인 이슈가 있으신 적이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 이게좀 궁금합니다. 아, 오고 언더패치. 예, 네. 우리의 비를 울고. 아,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는 이런. 네, 네, 네. 아, 네. 네. 음, 일단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더 지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지적하실 돈을 받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모듈 패드레이션 플러그인 에몇 가지 필드를 더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뭐 필요하다면은 번들 사이즈를 줄이는 게 좋겠죠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뭐 호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들과 뭐 리모트 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들 중에 뭐 겹치는 게 있다. 그러 그런, 그런 것들 굳이 두번 불러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듈을 뭐 통해서 만들어서 어, 호스트에 있는 걸 재사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트 엔트리의 번들 사이즈도 줄여서 그런 것을도개선 하고 있고요. 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일단 근본적으로는 효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리모트 엔트리를 불러갈 때는 건어떨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모듈을 이제, 이제 컴포넌트들을 이제 불러서 상신을 할때 서로 상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약간 커스텀 이벤트를 이용하신다고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커스텀 이벤트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벤트들이 많이 이제 해칭이 되고 이제 가 되고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성능이 좀 이슈가 된 적이 없으시요 아, 음 커스텀 이벤트로 인해서 일단은 성능 저하나 이런 주직 지금 될어보진했고요 어, 되게 단발성으로 그냥. 음. 네 진짜 그냥 뭐 이게 수십 일초에 막 몇십 번씩 발송되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뭐 이벤트가 하나 딱 발생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팬들링 하고 들어오게 이렇게 되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관련해서는 이슈를 겪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궁금한 게 원래 기존 레버시 소스가 있었고 이제 신규 아키텍처로 바뀐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신규 아니 레버시 기존 소스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지보수만 하고 신규 아키텍처를 위한 프로젝트를 따로 생성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레버시 소스에다가 그냥 아키텍처 변경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아, 음. 일단은 코드 베이스를 따로 레포를 따로 봤어요. 따로 봐서 이제 부터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만들거면 은 여기서 개발을 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기존 레일즈에서도 레일즈 코드베이스에서도 얘네들을 연동하는 코드는 필요할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템플릿을 그릴 건데 내가 새로 만든 이 앱을 인베딩 하고 싶어. 그러면 은 어떤 앱을 인베딩 할 건지 기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제 기존 코드베이스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프론트엔드 개발한다 그러면 새로 만들 코드베이스에서 이루어 그러면 레거시 소스는 일단 건 계획은 없으시고 필요에 필요해서 이제 가지고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기존의 네일즈와 뷰가 같이 있는 코드베이스에서 뷰 코드를 수정하진 않겠지만 네일즈 코드는 계속해서 수정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두 코드베이스가 아, 다 계속 계속 유지보수가 될거다 그 감사합니다. 질문이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어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인기가 많네요. 네. <웃음> 질문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많아서. 네.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